어, 순이! 어, 순이! 어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너 위험했어, 위험했어. 잠시만, 자동 문 끌게. 언니가 팍 줄게. 배고파요 체리 아직도 자고 있어요 체리 일어나 밥먹어야지 밥먹자 어? 체리 일어나면 일어나 싫어. 체리 눈 떠? 체리 눈떠물 <웃음> 떠줄게 기다려물 떠줄게요 이 u 이 t i m 을니 순이 음, 맛있게 먹네. 순이. 어, 멋지. 지지, 지지, 지. <웃음> 왜 냄새나서 그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어이. 이거 버릴 거야. 냄새 맡지만. 음. 그래, 응가하고 있어. 이단 음. 여기 물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비 오면은 여기가 물이 불어서 저기 멀리 하수구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쭉 버려요 놀랬니? 미안해 애기들 여기 자동문 깰까봐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다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주차장 쪽에서 뚱냥이 밥을 준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먹고 갔어요 원래 한 이렇게 산더미로 엄청 맛있게 먹고 갔나 보다 이제 여기 주변에 사료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애기들 보려고 이렇게 의자도 샀어요 어머나! 이게 누구야? 애기들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해야 합니다 애기들 봐봐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망고 둥글둥글둥글 ư ơ 행복하다. 행복하다. 행복하다. 행복하다.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애기들 여로 데리고 왔어요. 아, 어, 순이. <웃음> 귀여워. 귀엽다고, 망고, 망고, 귀여워요. 뭐지? 들어가겠네, 응. 너가 엄마랑 똑 닮았다. 체리.